밤에 공항으로 가는 택시도 예약했어요 그랩으로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가는 비행기다 보니까 택시가 너무 늦은, 늦은 시간에 가야 돼서 아, 엑스트라 차지가 많이 붙더라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잡아주면 40만인데 그랩으로 한번 뛰어보면 은 60만이 넘게 나와요 10시 반에 여기 호텔에서 출발하는 걸로 근데 비행기가 2시 25분 출발인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유명한 뚝배기 칼국수 그거 먹으러 가요 도착했습니다 메뉴가 한국어 메뉴가 있고 저는 이거 시켰어요. 기본. 계열봐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게 제일 유명하니까 그냥 이거 시켰고 보시면 여기도 최우. 제일... 자란데. 짜무. 어, 뭐 팁을 보니까 고기 먼저 넣어서 좀 던져 먹다가 면 넣어서 먹었다고요 뜨거울 때 고기. 날씨가 되게 흐려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 지금 금토일을 겪어봤잖아 월요일은 사람이 많다 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신기하다 이거저거 돈 들어갈 거 미리 다 내고 나니까 너무 애매하게 돈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인출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VP 은행. VP 은행의 ATMD에서는 수수료가 없네. 한번 해봐야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제 돈 뽑으러 갑시다 도착 아, 제일 시원해. 뭐야? 영어가 없어? <목소리> <목소리> 뽑아서 나왔는데 이게 해외 단기 신용 대출,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로 잡히네. 아니 막 여권 번호 등록하라 그러고 이름 적으라 그러고 뭐 휴대폰 번호 뭐막 이런 거막 적으래. 근데 안 되는 거야 계속 몇 번을 해도. 그래서 왜안 되지 하면서 유튜브를 또 바로 찾아봤지. 근데 역시 유튜브 음안 나오는 게 없죠. 보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신용카드 아무거나 넣었거든. 근데 돼말 그대로 수수료도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첨부하겠지만 환율이 해봐야 뭐한 2,000원 차이나나. 그러니까 내가 100만동을 뽑았어. 그러면은. 한 지금 환율로는 한 53,000원, 뭐 54,000원 뭐 이럴 텐데 그래서 55,000 얼마가 찍혔더라고. 근데 이게 이 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막 뽑으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7,000원씩 붙는데. 그냥뭐 그렇다고 그래. 그래 한두번 타는 가격이긴 한데 가까우면 굳이 여기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 하는 방법은 나도 헤매면서 하다 보니까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유튜브에 vp 뱅크 인출 이라고만 써도 어떤 아주 친절하신 분께서 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어 그냥 그거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더워서 이건 내가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또 콩카페 가고 있어. 그거 그 코코넛 그거 먹어야겠어. 보여주려다가 다 흘렸네. 아. 맛있어. 아.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아예 이렇게 파란 하늘로 바뀌었어 일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해수욕 한번더 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수영 마지막으로 하고 올라가서 씻고 그 내가 감동했던 마사지샵 가서 마사지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 먹을 시간 되겠지 뭐네 그러려고 해요 어디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해 지금 벌써 3시가 넘었기 때문에 6시만 돼도 여기 생각보다 빨리 해가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어 밤되면 어차피 또짐 싸야 되니까 뭐어 그래야죠 예 그렇습니다 숙소 들어가려다가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너무 이뻐서 하루 남았네 들어가야지 아나키 두고 왔네 아 마사지 받으려고 나왔는데 키 두고 왔어 잘 받고 나왔어요 근데 웃긴 게 있어 어제 그 아니 엊그제 처음 왔었을 때그 사람은 뭔가 좀 약간 자투타듯이 이런 발로 어떤 타격 위주였거든? 근데 근데 오늘은 거의 WWE야 아, 오늘은 주짓수를 했다니까? 그냥 관절 막 코브라 트위스트 걸고 아 죽는 줄 알았네 너무 만족해 실패가 없어 저기는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마사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오늘은 뭐 서비스로 뭐 10분을 더 해주는 거야 나 60분이면 충분한데 몸이 지금 모르겠어 복싱 한 3라운드 뛴것 같아 아, 개운하다 근데 너무 피곤해. <웃음> 일단은 일단은 숙소 다시 들어와서 뭘 알지 뭘 먹을지 좀 찾아보게. 대만족 아. 식당입니다 평점도 높고 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스테이크를 한번 찾아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시켰는데 만원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스파게티도 하나 더 시켰어. 먹어보겠습니다. 미디엄 레어. 바가 있거든. 이제 거기만 가보면 이 모든 나트랑에 그거는 다 해본 것 같다, 다 가본 것 같다 싶어서 이따 가려고 했는데 어제 갔어야 됐어. 월화 안녕. 그래서 거기서 돈쓸거 그냥 여기서. 많이 시켜가지고 응. 먹고, 뭐, 가다가 산책 좀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론 예제. 아, 조명이 귀신같이 나. 론예제스파관 지영상으로 보세요 와 말도 안돼 여기 콩카페 있었어 우리 숙소 여긴데 나 숙소 여구야 나 맨날 800m, 900m씩 걸어다녔는데 아이 내일 또 와야지 와우, 한 1km 걸었더니 얼굴에 이렇게 땀이. <웃음> 완전 한국 바닷가랑 똑같아. 이런 야경도 멋있고. 이거,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 스카이라이트인가 거기 가가지고. 요, 요런데, 이런 건물 꼭대기란 말이야.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거의 웬만한 도시의 뭐볼 것들은 다본것 같아 어디 배타고 섬을 에섬 가지 않는 이섬 내일이면 가는구나 가는구나 여기는 산책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는 혼자 다니는데 좋았던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이번 여행 너무너무 만족해. 그소매치계들 때문에 진짜 피가 거꾸로 쏟을 때가 있기는 한데. 야, 그것도,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웃음> 나또한건 나 했다. 아니, 보드카를 먹으려고 사봤는데, 아, 얼음을 안 판다는 거야. 그래서 로비에 있는 카페에 그 얼음 파냐고 물어봤거든. <웃음> 이만 이만큼을 퍼주는데. <웃음> <웃음> 내가 얼마냐니까 그냥 가져가래. <웃음> 아 이런 복만 있어. 응? 아주 이런 복만 있어. 쓸데없이 아,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하노이 보드카래요. 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 같은데 700ml 33도고 가격이. 115만 가격이 11만 5천 보드한 병에 5 7 50원 아니 너무 싼 거야 맨날 맥주만 먹기에는 뭔가 좀, 좀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내일 그렇게 술을 먹진 못할 거 아니야 공항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좀할수 있으니까 음, 한번 도전해 보려고 33도다 그냥 소주인데 <웃음> 이거 그냥 소주인데?